무 되게 청초해 보인다는데 어때? 이 청초해 보여? 청초해 보여청보여 보여? 보여? 보여? 응. 이진욱의 비하인드 이나이 우정이 안니 저는 새거예요. 어? 그거 어, 달라? 저는 어, 이번에 주신 거예요. 어, 이런? <웃음> <웃음> 응. 네, 오늘 또 마지막 촬영이라고 해피비 해피 분들이 아주 잔뜩 오셨습니다. 네, 오늘 드디어 불가살 마지막 촬영이 끝났습니다. 아, 추울 때 시작해서 추울 때 끝났어요. 꽤긴 시간에 촬영을 했는데 항상 뭐 드는 마음이지만 섭섭한 마음이 큽니다. 뭐,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. 이횡한 현장. 네,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같이 한 창현이 네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해피비 뭐 자주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<웃음> 노력을 한걸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해피비도 고생했고 네 화이팅! 또해피 내가 꽃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또 꽃을 준비했단 말이야? 하는 거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해피비가 준비한 꽃입니다 여러분 예쁘죠? 오케이. Okay. 네. 고생하셨어요, 진짜. 아, 고생했어요, 고생했어.